자 여기는 바로 드림핑 드림핑입니다 어, 강이 앞에 딱 있고요 되게 예뻐요 강도 예쁘게 딱 아, 있고 음, 이... 세세한 디자인 비행기죠 벤츠도 있고요 텐트가 짜여 있습니다 음. 고릴라. 고릴라가 있네요. 고릴라. 고, 고, 고. 잘 만들었다. 야저 닮았죠? 고릴라가 있고. 정구가, 와, 되게 이쁘네. 오, 이런 야외용 정구가. 예쁘다. 이런데서는 하루 딱자고 좋죠 더 드림핑. 우리 촬영팀 역시, 역시, 역시, 역 역시, 역시, 역시, 역시, 역시, 역시, 역시, 역시, 불을 역시, 역 불을 이렇게. 어무 응. 어, 뭐? 뭔가 <웃음> 어. 영시우리 오늘 먹을 겁니다. 베스 라 배고픈 나머지 정진욱은 해바라기 씨를 먹습니다. <웃음> 이게 뭐예요? 카메라예요 음, 이 조그만 짐벌 아, 음, 불을 열심히 씹히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또 샤워 온라인 샤워 부스 샤워 연에 샤워하는 거예요 딱 보면. 유그큰 사람 볼수 있겠다.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못 봐요. 들어가다 샤워할 때 이쁘게 하라 고그래서 샤오미 오 역시 정면 자, 그 깨알 게그니다 자, 그러면. 자, 그러 그러면. 같은러면 자, 그러면. 자, 그러그